오늘 다룰 녀석은 금돼지입니다. 지난주 절구 대 귀신도 꽤나 쓰레기 같은 귀신이었지만 금돼지는 그런 절구 대 귀신보다도 훨씬 더 악질인 요괴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똑같은데 금돼지는 여기서 한술 더떠 납치와 감금까지 하거든요. 게다가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금돼지는 과연 어떤 요괴일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금돼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대지는 신라의 유명 문장과 최치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듯 조상님들에게도 능력이 매우 뛰어난 천재로 잘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신분의 한계 때문에 그 능력을 완전히 펼치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치원의 말년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인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비운의 천재. 우리가 이런 소재를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조상님들도 이런 최치원의 일생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치원에 관한 설화, 소설, 민담이 상당히 많고 이 각각의 이본들도 엄청 많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룰 금대지에 대한 내용도 각 이야기들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중에서 최고운전이라는 소설의 한 가지 판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최고 운전 아니고요. 최고 운전입니다. 최치원의 이름 대신 자인 고은을 소설의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아주 먼 옛날 신라에는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창의 한 마을에 태수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태수가 된건 분명 기쁜 일인데도 이 사람은 매일매일을 근심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그에게 관직을 받았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이 부임할 마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가지 흉흉한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태수의 부인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태수가 새로 부임하면 멀쩡히 잘 있던 부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태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다른 태수가 오면 또그 태수의 부인이 사라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벌써 10명에 가까운 태수의 부인들이 사라진 마을에 이번에는 최충이 부임하게 된 거고요 이 말을 들은 아내 또한 그 후부터 최충과 함께 근심했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가기 싫어도 명령이니 갈 수밖에요. 최충은 혹시나 자신의 부인이 사라질 때를 대비해 시를 부인의 발목에 묶어두었고 종들에게는 부인을 잘 지키라고 명령한 뒤 업무를 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정오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 주위가 어두워졌고 비바람과 천둥번개가 휘몰아치며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았습니다. 당연히 부인을 지키던 종들 또한 놀라 넘어지며 정신을 잃었죠. 잠시 후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종들은 최충의 부인이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부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최충은 조용히 울다가 부인의 발목에 묶어두었던 실을 따라 부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메어둔 실은 뒷산의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실이 기어있는 바위는 대충 봐도 그 높이가 천길이나 되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로 한 길은 한 사람의 키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길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km가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겠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부인을 찾으려 했는데 그 꾀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으니 최충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사는 노인들 말로는 이 바위는 밤이 되면 저절로 열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해가 저문 뒤에 이곳으로 다시 와보자 라고 이야기한 덕분에 채충은 밤에 다시 이곳으로 와보기로 합니다. 날이 저문 뒤에 뒷산의 바위 앞으로 가보니 정말 그 말대로 바위가 열려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분명 캄캄한 밤인데도 그 바위 안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 바위 안에는 놀랍게도 신선들의 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운 땅이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드넓은 초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있고 공중에서는 신기하게 생긴 새들이 지적이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다만 이렇게 좋고 비옥한 땅인데도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최충의 아내를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50발자국 정도를 더 걷자 궁궐처럼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신비한 음악이 흘러나고 오 있었죠. 집에 난 창으로 그 안을 엿보자 악기를 연주하는 여성 수십 명과 금돼지가 보였는데 금돼지가 무릎을 베고 있는 여자를 잘 보니까 자기 아내인 거예요. 알고 보니 금돼지를 둘러싼 다른 여성들도 잡혀온 이전 태수들의 부인이었습니다. 사실 최충과 그의 아내는 혹시나 괴물을 마주쳤을 때를 대비해 항상 주머니에 신비한 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약이 든 주머니를 열어 향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죠. 아내도 최충과 같은 약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향내만 맡아도 남편이 자기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안심이 된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금돼지가 아내에게 왜 갑자기 우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이곳이 인간 세계와는 너무 많이 달라서 눈물이 나왔다고 둘러댔고 금돼지는 여기도 인간 세상과 똑같으니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아내를 달래주었습니다. 최충의 아내는 꽤나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돼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신선들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사슴가죽을 보면 죽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말이죠. 금돼지는 순진하게도 그런 건잘 모르지만 나는 사슴 가죽을 씹어서 목 뒤에 붙이면 죽기 때문에 사슴 가죽을 꺼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잠에 들었죠. 바깥에서 이 모든 걸 들은 최충은 사슴 가죽으로 된 칼집의 끈을 씹어 잠자고 있던 금돼지의 목에 붙였습니다. 금돼지의 말처럼 정말 사슴 가죽을 붙이자마자 돼지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최충은 자신의 아내와 그곳에 있던 모든 여성들을 데리고 다시 인간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최충의 부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최치원이라고 합니다. 금돼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 이계에 사는 금색 돼지 요괴입니다. 금돼지가 사는 이계는 산속에 있는 아주 큰 바위 사이를 지나면 갈수 있는데 이 바위는 낮에는 닫혀 있어서 갈수 없지만 밤이 되면 열려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요괴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할때 우리는 대개 지옥 같은 장소를 떠올리곤 하죠. 엄청 어둡고 용암과 불이 사방에 가득한 곳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곳이요. 하지만 금드지가 살고 있는 이계는 처음 본 사람이 신선이 사는 땅이라고 느낄 만큼 비옥하고 아름답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새들이 지적이고 그 넓은 초원에는 꽃과 나무들이 가득하며 궁궐같은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금대지는 이곳으로 아름다운 여성, 특히 특정 마을의 부임만 태수의 부인들을 잡아오는데 여성을 잡아올 때는 천둥과 번개, 검은 구름과 세찬 비바람을 사용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사람들의 혼을 빼놓은 다음 그 틈을 타 여성을 납치해오는 수법이죠. 이걸 보면 금돼지는 기상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좋게 썼다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 같은 게 되어서 평생 제사를 받아 먹었을 텐데 금돼지는 이 능력을 고작 인간 납치에 쓰다 보니 결국 죽게 되었지만 뭐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이 날씨 조종 능력은 최고운전의 여러 판본들 중 일부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판본이나 구전설화에서는 금돼지의 다른 능력들을 조금 더볼수 있어요. 최치원의 탄생에 관한 다른설화에서는 밤이 되자 최치원의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서는 금돼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아마도 금돼지는 날씨뿐만 아니라 인간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금돼지는 사람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돼지가 흰 영감으로 변신해 불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흰 영감이라고 한걸 보면 아마도 흰 수염과 흰머리를 하고 흰 옷을 입은 노인이었겠죠. 금돼지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봐선 평범한 돼지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아서 금돼지 요괴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기상 상황을 조종할 수 있고 인간으로도 변할 수 있으며 사람을 올려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요괴라니 말만 들으면 무시무시해 보이지만요. 이야기 속에서 제시된 것처럼 금돼지는 사슴 가죽을 목 뒤에 붙이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나마 이 판본에서의 퇴치 방법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다른 판본에서는 가죽을 금돼지의 코에 대기만 했는데도 죽었거든요. 이걸 보면 금돼지는 그냥 사슴 가죽 자체가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슴 가죽을 씹어 목 뒤에 대지 않더라도 그냥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던지거나 사슴가죽으로 무기 같은 걸 만들어 때리면 퇴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금대지는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 사슴가죽이 약점이 된 걸까 하는 거요. 물론 아무도 그 이유는 모르지만요. 그나마 한 가지 그럴듯한 추측은 있긴 합니다. 사슴가죽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높이라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높이라는 단어가 금돼지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다른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이민담도꽤 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태백산 줄기에 있는 한 옹달샘에서 어떤 새댁이 물을 깃던 중 돼지의 모습을 한 요괴에게 납치되고 신랑은 그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 세 장의 부적을 받는데요. 신랑은 이세 장의 부적 중 살을 찢고 피를 마르게 한다고 쓰인 부적을 사용해 돼지를 녹여 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살을 찢고 피를 마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 이 한자의 발음은 녹피입니다. 이 단어 비록 뜻은 다르지만 사슴가죽, 즉 녹피와 발음이 같죠. 이 민담속에서 돼지가 녹피라고 쓰인 부적 때문에 죽었다 라는 부분이 구전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금돼지가 사슴가죽 때문에 죽었다 라고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주장 중 하나일 뿐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사슴가죽보다는 부적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긴 하네요. 역시 금돼지는 돼지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알려진 서양 판타지 세계관 속 오크를 연상시킵니다. 다만 이 둘은 외형만 비슷하고 그 외의 특징들은 많이 다르죠. 오크가 강한 힘과 부족한 지능을 가지고 무리 생활을 하는 종족이라면 금돼지는 신체 능력보다는 마법같은 신이한 능력을 주로 사용하고 홀로 생활하는 욕이니까요. 그래서 금돼지를 동양판타지 세계관의 오크같은 위치로 설정하는 건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대신 금돼지의 아들인 또 다른 금돼지가 아빠를 반면교사 삼아서 날씨의 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빠가 제멋대로 결혼한 여자들을 잡아왔던 게 불만이었던 아들 금돼지. 보고 자란 게 아빠뿐이라서 아빠처럼 살 뻔하기도 했지만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자신은 인간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아빠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인간들의 오해를 받으며 시련을 겪지만 결국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금돼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금돼지 이야기에서는 최치원이 과연 금돼지의 아들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최치원의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잡혀갔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금돼지에게 잡힌 후에 임신해 최치원을 낳아서 최치원의 손톱과 발톱이 돼지와 닮았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치원이 금돼지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최치원과 금돼지의 일화가 이것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번에는 최치원이 장성해서 금돼지를 직접 퇴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무대가 한 마을이었다면요. 다음 이야기는 한나라의 왕실로 그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또 다른 금돼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